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오늘은 북쪽은 피냉면 아세요? 이게 진짜 매운맛은 엄청 매워요. 원래 이걸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짠! 이게 매운 양념장이고 이게 기본 양념장이거든요. 송주 블랙면을 시켰는데 면이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그래서 한번 섞어 먹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시켰습니다. 흠모듬하고 피냉면 매운맛 잘 먹겠습니다 피냉면 자체가 원래 매운 거거든요 얘가 음 뭐가 더 매운지 일단 비교를 할게요 매운 양념장이고요 기본 양념장 <웃음> 너무 많이 넣었다 썸네일 <웃음> 찍는다고 하다가 아 너무 많이 넣어버렸는데? <웃음> 이만큼 넣었어요 보이세요? 너무 많이 넣었는데? 썸네일 찍는다고 하다가 맵습니다. 오, 어, 엽떡, 엽떡은 아니야. 두 배의 엽떡 매운맛에? 근데 만두에다가 이거 양념장 해도 맛있을 것 같아 튀김 만두는 안 매운 양념장하고 안 매운 양념장 한 줄만 땀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냥 만두도 먹어볼게요 양념장 찍어서 음 만두랑 잘 어울린다 양념장 음. 음. 만두랑 양념장 잘 어울리는데요? 겁나 <웃음> 이거는 진짜 인정 옆으로 넘길게요 머리 음. 음.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튀김만도가더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면이 얼마 없는데? 아 확실히 불닭 그런 매운맛하고 틀려요 음. 거의 다 먹었네? 냉면 두개 시킬 거 그랬나요? 네. 아. 깔끔하게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좀 힘들어요 냉면 다 먹었어요. 불닭에 안돼 배? 다 먹었답니다. 당연히 물 없이 먹으니까 맵지 멍청아. 물 먹으니까 그래도 많이 진정이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까지 매운 거는 잘안 먹어요. 뭐 청양고추라든지 뭐 이런 건 먹지만 막. 가장 매운 음식을 찾아가지고 막 먹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입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제 속부터 쓰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면서 매운 거 드시라고 이런 말을 어, 전해 드린 겁니다 일단 송주 블랙면 자체는 캡사이신의 그런 맛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캡사이신의 그팍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게 이쪽 머리 뒤에서부터 싹 오는 그 매운 맛이 확 오는 그런 게 있어요 둘다 기본적으로 매운 냉면들인데 같이 섞어 먹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틸만하지만 아마 속이 100% 쓰일 거야 이건 뭐 신길동 짬뽕이나 뭐 디진다 돈까스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먹어볼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이 송주 불냉면이 이름.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